고맙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이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뱅크샷입니다. 1,2적구가 어, 붙어있을 때랑 떨어졌을 때랑 다 치는 거죠. 뱅크샷을 치는데 가장 편하게 치는 방법, 포인트 숫자도 없고요. 그냥 칸수만 세면 끝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이렇게 뱅크샷 배치를 세었습니다 많은 동호인분들이 뱅크샷을 치실 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많이들 치십니다. 이 방법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음 그냥 감각적으로 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일2적구가 있는 포인트 그리고 제수구 출발 포인트만 알면 아주 편하게 치는 뱅크샷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수구 내공이죠. 내공이 서있는 포인트 자, 이게 다음 쿠션 포인트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두 번째 포인트죠. 그러면 2가 됩니다. 2. 내 공의 출발 위치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장 쿠션 쪽으로 선을 하나, 일자 선상에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내 공이 있는 위치가 2니까 여기서 이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여기에서 0.5 포인트만 옮기면 1, 2, 9가 있는 코너 쪽으로 뇌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점은 3팁 다 주시는 거고요. 스피드는 1.5에서 2대1 정도. 음, 더 세게 치셔도 되는데 쿠션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조금 튕기는 현상으로 조금 짧아지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내공이 있는 단쿠션 포인트 2. 일자로 꺾고 하나, 둘에 플러스 0.5만 해주시면 코너가 됩니다. 자 먼저 시타를 해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하나, 둘, 여기서 0.5. 자 여기를 3팁을 주고 치시는 거죠. 스피드는 1.5에서 2레일 정도의 스피드. 팔로는 미들 팔로만 나가면 되고요. 자. 간결하게 치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을 이렇게 세습니다 자, 내 공의 위치는 똑같이 이 포인트 선상에 있죠. 그러면. 1, 2에 0.5 여기에 일단은 코너를 돌고 나오는 포인트죠. 근데 1, 2, 구가한 포인트 이렇게 당겨져 있습니다. 길게 당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포인트 이동했으니까 여기도 한 포인트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숫자로 하면 35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3팁을 주시고 1.5에서 1대1 정도의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이렇게 한 포인트가 길게 형성이 됩니다. 스리팁을 주시고 1.5에서 1:1 정도의 스피드 미들팔로. 자 이렇게 한 포인트가 길게 형성이 됩니다. 두 포인트는 두 포인트 옮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음. 내 공이 다르게 있을 때또 시타를 해볼게요. 요번에는 내공의 위치가 3포인트에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일자선상을 꽂고, 하나, 둘, 삼. 세 번째 포인트. 그렇게 됩니다. 내공의 위치가 3이면, 하나, 둘, 셋. 거기에서 0.5. 요길 치시면 또 코너로 들어가겠죠. 스피드 스트로크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똑같이 옮겨주시면 됩니다 내공의 위치 3자 일자로 꺼서 하나 둘셋 0.5 자 1,2,3가 다른게 있을 때 그럼 하나 둘셋 0.5에 한 포인트 더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음 이쪽 구간에서 칠 때는 그렇게 치시고요 이 앞에서 자 제공이 1 2접고가 이렇게 있고, 자세 수무가 내 공이 요쯤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포인트 있긴 하지만 하나 두칸 옮기고 0.5 칸을 옮길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요쪽두 번째 포인트 안쪽에서 치실 때는 0.5 포인트를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포인트가 넘어갈 때는 0.5 포인트를 빼주면 된다. 그럼 여기를 치면 되겠죠. 3팁을 다 주시는데 샷은 부드럽게 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공이 원쿠션 맞고 투쿠션 맞고 쿠션 반발 요구는이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여서 오겠죠. 조금 튕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전 탈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스피드는 1에서 1.5레일 요 앞에서 치실 때는요. 자 0.5 포인트를 보시고 부드럽게 미들 발로 이렇게 해주시면 코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0.5 포인트를 보시고 부드럽게 미들 발로 이렇게 해주시면 코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 2, 9가 반 포인트 앞에 있으면 반 포인트 더 보시면 되겠죠. 코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뱅크샷은 정말 간단합니다. 요 방법을 통해서 치시면 되고요. 1, 어, 제공이 요 위에 있을 때, 1포인트 있을 때는 좀더 부드럽게 주이셔야 됩니다. 쿠션에 근접할 때는 최대한 부드러운 샷이 나가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자 그러면 하나 더 하시고 시타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 구간이 아니고 중간 구간이 있습니다. 중간 구간에 있을 때는 포인트에 그대로 치우시면 됩니다. 0 5로안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칠 때는 음, 여기가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이라면 여기가 3번 구역이죠. 3번 구역에서 치실 때는 내공이 위치한 당쿠션 포인트에, 자, 3이죠? 하나, 둘, 세개의 0.5. 자, 이렇게 됐죠? 중앙으로 오시면, 자, 3, 그대로죠? 3. 하나, 둘, 3에 0 5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대로 3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 앞쪽 1번 라인 코스에서 치실 때는, 무조건 0.5를 빼줘야, 빼줘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는 3인데, 하나, 둘, 세 칸이 없죠? 요거는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2에서 그냥 0.5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요 위에서 칠 때는, 하나, 두개의 0.5 빼기죠? 그거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칸이 돼도, 하나, 둘, 갈수 있는 공간은 두 칸밖에 없죠? 여기서 0.5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0.5 포인트를 향해서, 3팁을 주시고 미들 발로 그러면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가게 되 있습니다 0.5 포인트를 향해서 3팁을 주시고 미들 발로 그러면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가게 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0.5를 무조건 빼고 여기는 그대로 치면 되고 이쪽 구간은 0.5를 더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3 팁을 다 주시는 가정하입니다. 자 그러면 시타면을 몇 가지 보시면서 또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면으로 가시죠!